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지금 반반의 유치원 챕터 3에 스팅키 조엘이라는 보스 몬스터가 유출되었다고 하는데요. 버기어기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영상 시작합니다. 자, 드론으로 버튼을 누르면 이 먹이 박스를 위로 올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유가 그 피그스터가 먹이를 먹으면 크기가 커져서 주인공을 위협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드론으로 버튼을 누르면 먹이를 뺏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먹이 하나 또 뺏었고 저기 있는 먹이들다 뺏어야 합니다 자자 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서 드론으로 버튼을 누르고 뺏어버리자 됐어 이것도 빠르게 한것 같은데 어우 뒤늦지 않게 빠르게 뺏었네요 아 비그스터 꿀꿀거리면서 화났다 저거 자또 드론을 움직여서 버튼을 누르고 자 먹이를 또 뺐습니다 <웃음> 피그스터 오 어, 쳐다본다 오! 오 어, 뭐야 어, 화나가지고 갑자기 주먹질을 하는 피그스터 와 인성이 너무 파탄났는데 자 드론으로 먹이박스를 계속 움직입니다 뒤뚱뒤뚱 피그스터 쫓아가는데 아 느릿느릿 해가지고 먹이박스를 못찾네 자 아이고 결국에는 먹잇박스 오 화났다 헉! 야 물이 쏟아졌는데? 야 어떻게 오 내동댕이를 치는 피그스터 오 어, 뭐야 스팅어플린? 갑자기 스팅어플린한테 끌려간 피그스터 야, 야 뭐야 피그스터도 스팅어플린한테는 안되나 봅니다 일단 내려간 주인공 야 뭐야 스팅어플린이 또 착한 역할인가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캐릭터죠 스팅키 조엘이라는 캐릭터인데 지금 처음 막 나왔습니다 자 렛츠 파인드 스팅키 스팅키를 찾자네요 어토드스터가 말합니다 스팅키는 매우 부끄러움이 많으니 모두가 자고 있을 때 밖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자어 너무 궁금해 허? 드론 어 뭐야 드론이 발자국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스팅키 조엘의 발자국인 것 같은데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발자국이죠 뭐지 어 옆으로 일정하게 가고 있는데 어저 문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문인 것 같아 과연 안에 뭐가 있을지 어휴, 어잉 아기 공룡 둘이? 어, 귀여운데? <웃음> 어, 뭔가 되게 귀엽게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가자. 어디서? 삐용? <웃음> 아, 뭔가 먹고 있는데? 아니, 근데 뭔가 귀여워. 약간 그, 뽀로로에 나오는 그 공룡 같아. 어, 귀엽다. 어 이번 캐릭터는 약간 착한 역할일 것 같지 않아요? 네 일단 오늘 버기역인 여기 영상 여기까지고 자두 번째 영상은 셀 플레이타임님의 영상인데요. 저번에 나온 새로운 캐릭터 몬스터죠 레즈캣의 미션을 깨고 있는 중입니다. 자이 레즈캣의 이름 L A Z C A T를 나열하면 깰수 있는 미션인데 이제 A가 남았죠 자저 A 박스를 갖고 와서 A 옆에 두면 이 레즈캣 징그럽게 생긴 으 오케이 오케이 레즈캣이 카드키를 줍니다 자 카드키를 받고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오 여기 문이 있었네 아 들어가는 주인공 뭐가 나올까 부엌이죠? 어여긴 뭐야? 오 필라버드 자, 아, 불을 켭니다 전보 저씨 오 필라버드 남납 매 냄비가 있죠? 오 남납 죽어 있어. 아, 이 남납 인형을 남납이 그려진 냄비에 넣는 건가 봅니다. 아, 그런 거네. 야, 그럼 여기 슬로우셀린을 얻고, 슬로우셀린 냄비에 넣고.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리는 건가 보네. 오피라버드? 냄비 어디있어 아, 저기 있다. 오케이, 여기 넣고. 또, 아, 전버젓이 여기 있고. 다 찾았죠? 이제, 넣습니다. 어, 오케이. 문이 열리네. 오케이. 자, 카드키를 받고. 문을 여는 주인공. 오. 자, 메인 섹터가 나왔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지? 오, 뭐야? 반반이 나왔는데요? 야, 반반 또 등장했어. 오! 반반 인사를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당신 아이는 오 일단 도망가래요 우와 캡틴 피들스랑 전보주씨가 등장했어요 야 대사치는거 처음 봐 에이? 뭐야 지금 먹을까 이러는데 에이? 저녁으로 먹는다고? 뭐야 뭐야 뭐야 뭐, 뭐, 뭐. <웃음> 우와 뭐야 우와 먹지 말라고 싸우는 캡틴 피들스와 전보조씨 와 다음편이 기다려집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가볼까요 자 세번째 영상은 썸베리님의 영상입니다 자 어디론가 내려가는 주인공 자 여기는 있 스팅어 플린의 문이죠 안에 스팅어플린이 있을지도 몰라 반반의 유치원이라고 적혀있는 것. 오 역시 스팅어플린이 오플라 버드처럼 슬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놀이터죠? 어, 반반의 인형이 있다 난 반반 캐릭터가 너무 잘 그려진 것같아 어, 남남 인형들도 있고 아, 이 관에 그 문양의 막 인형들을 넣어야 되는 미션이겠죠? 자, 맞네요. 아하 자, 남납! 오플라 버드 챙겼고 반발리나 반반 다 있습니다. 어? 뒤에 있는데? 오케이. 저기 셀린이 있죠? 자, 얻었고 자, 셀린 넣고 오필 러버드 넣고 반발리나 반반 남남 오케이 다 넣었으면 됐어 오 뭐야 동상이 등장했는데? 허허허야오 <웃음> 어, 카드키를 줬습니다 자 띠링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 뭐야 화살표로 헬프미 도와줘 라고 하면서 출구가 있네요 이런 문은 보통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긴 한데, 오! 반반, 반반! 반반이 등장했어, 갑자기! 위험해! 오! 쫓아온다! 오! 뭐야! 야, 여기서 반반이 악당으로 등장하네, 대놓고. 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도망가! 야! 됐어, 도망가! 뭐야? 오? 어? 와잘 도망쳤습니다 일단 오 재밌어 스토리가 있네 이거는 쫙뭐 어디론가 떨어진 주인공 오 여기도 피그스터가 나오네요 피그스터의 문이 있습니다 자자 자, 들어가자 오케이 들어갔습니다 오 피그스토가 아주 크게 서있습니다. 뭐야? 오! 와... 이러면서 영상 끝이 납니다. 아, 요즘 단반의 유치원 챕터 3의 보스 몬스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재밌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